현장 안내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집이 오늘 매매할 집입니다.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방향은 남량입니다. 주차장이 보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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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광면 흥곡리에 있습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7 7 6 2 3 2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.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. 주차는 한대가 가능합니다.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. 주택면적은 156.99제곱미터 4 8평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구조의 목조구조입니다. 사용승일은는 2016년 8월 24일입니다. 주구용도는 주택입니다. 방향은 거실기준 남량입니다. 구성은 방 4개, 화장실 2개, 거실, 주방이 있습니다.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입니다. 치사용은 LPG입니다. 마당은 잔디 마당과 정원이 아주 예쁩니다. 매매금액은 3억 8천만원입니다.